Bruh. Happy, fee. yeah, happy feet, combo combo. That ain't Falco. That ain't Falco. oh. oh no. No. u n d a What the fuck is that? Gunda Gunda Gunda Gunda Gunda Gunda Gunda Gunda y Gunda u n d a u n d a Oh Oh my god No, God, please, no, no, no, no, hello, motherfucking help me help me nigga Okay, buddy Fuck YOU r e TOO SLOW 어 t o WATCH WATCH you, WATCH o u 만 모르고 뼈 왔다 오 슬시님, 슬시님, 슬시님! 턴턴턴 턴 뜨거운 바람을 가르며 너에게 가고있어 너에게 가고있어 너에게 가고있어 가고 자 마스터 보여줍니다 으. <웃음> <웃음> <웃음> 각인데요 잔나님? 어 레전드. 와. <웃음> 어 레전드. 와. 장난 뭐야. <웃음>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버 부맨입니다 영상은 재밌게 보셨나요? 어... 다름이 아니라 공지를 하나 할건데 프로필을 바꿀 생각입니다 지금 영상에 뜨고 있는 그 프로필을 바꿀 예정이고요제 채널이니까 예 프로필을 바꿔서 제 채널이 아닌 줄 알고 안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 채널이니까 꼭 들어와 주시고요 채, 채널? 채널이니까 꼭 들어와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알람설정 한 번씩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빠빠이